대진대학교 T-WIN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창의융합인재양성관리 시스템인 T-WIN 시스템은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T-WIN 아이콘을 클릭하면 T-WIN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ID 비밀번호는 포털 대진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관리자 사이트로 이동 후 전문 상담 관리,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상담을 클릭합니다. 지도교수 상담 화면은 상담 현황과 상담 실시율, 학생 검색, 상담 이력과 일지 작성, 상담 일정 등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상담 현황에서는 상담을 진행한 인원과 진행해야 할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담 실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현황에서는 각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지도학생 목록이 하단에 나타나며 해당 인원이 출력됩니다. 지도학생 목록에서 학생 정보를 확인하고 학생 이름이나 사진을 클릭하면 학생의 상담 이력과 새로운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생 목록에서 학생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학생이 아닌 타학과 학생을 검색하여 상담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일지 작성 화면입니다. 이전에 상담 내역이 있다면 상담 이력표가 상위에 출력됩니다. 학생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선택한 학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담 시간과 상담 분류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담 분야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설계, 경력 개발, 실전 취업 등의 주제에 따라 문항과 답변을 선택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자유 입력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을 수정합니다. 하단에 비연계와 연계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연계의 경우는 교수 상담 건으로 상담을 마치는 경우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연계인 경우는 학생의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상담 또는 학생생활 상담센터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합니다. 상담 가능과 상담 불가 시간을 설정하고 학생이 예약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이콘을 클릭시 상담 가능과 불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난 일정은 변경할 수 없으니 일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을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하면 주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주 단위로 변경 내용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일지 현황 및 추가 상담 화면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상담일지를 확인하고 상담 예약한 학생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 각 학적과, 학과, 학년, 성별, 이름 또는 상담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 이름을 클릭 시 상담일지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전에 작성한 상담일지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한 상담일지가 없다면 상담 대기 상태로 나타나며 클릭 시 새로운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호등 상태가 보여집니다. 적색일수록 위험한 단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일은 학생이 상담을 신청한 날짜이며 상담예약일은 학생이 예약을 한 날짜이고 상담일은 상담일지 입력시 선택한 날짜입니다. 일지 등록일은 일지를 저장한 날짜입니다. 상태에 상담 완료는 상담일지가 저장된 상태를 말하며 상담대기는 상담일지가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상담을 취소한 경우에는 상태에 학생 취소로 나타납니다. 온라인 상담 관리 화면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신청한 학생을 확인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을 이용하여 각 학적별, 학과별, 이름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검색한 목록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학생 이름을 클릭 시 상담 일지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전에 작성한 상담 일지를 확인하거나 새로 작성한 상담 일지가 없다면 상담 대기 상태로 표시되며 새로운 상담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리스트에서 학생을 체크하고 관리자 취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취소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담일지 입력 시 상단의 학생을 확인하고 신청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담 분야별 대분류와 중분류를 선택합니다. 상담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왼쪽 하단의 통계 현황으로 이동 시 상담 통계에서 지도교수 상담의 상담 분야별과 상담 인원별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기간과 학과 등을 조회하셔서 검색하신 후에 상담 완료 현황과 지도교수 분야별 그래프, 검색 결과 등을 카피하여 사용하시거나 CSV, Excel, PDF 파일 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하여 상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T-WIN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